울구나무석이 연습하기 좋은 장소를 찾고 있다 특별히 좋은 자리에 기준은 없지만 넘어져도 부상 위험이 적은 바닥이 있고 넘어져도 누가 못 보면 된다 근데 다 돌밭이야 울구나무석이 연습 전에 몸을 예열해야 한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줄넘기가 고장났다. 준비 운동은 끝났고 한숨 잔다. 쉬는건 개토끼가 못참는다. 며칠전에 왔을때는 바닥에 돌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와서 보니 큰 돌도 많고 생각보다 땅도 거칠었다. 물구나무 서기는 안 넘어지면 상관없으니까. 모든 게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. 셀수 없이 많은 철새들, 10세의 수준을 넘었다. 가을은 소풍의 계절 운동이 끝나고 간식을 먹는다 항상 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개토끼 이제는 타바스코 셔틀이다 바나나 타바스코 개맛있어 0.2kg 감량 슬슬 멈출 것 같은 감량 속도 먹은 만큼 움직여야 하는데 요즘 너무 먹고 싶다. 뭐든 개토끼가 품속에서 잠드는 시간 딱 30초 <웃음> 오래된 커플같은 개토끼의 뽀뽀 방금 조금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 하체운동 조금, 상체운동 많이 한 번에 많이는 못한다. 조금씩 여러 번 요즘 여러 번 자주 해도 등에 근육통이 안 생긴다. 등에 근육통이 생길 만큼 턱걸이를 늘려야겠다. 확실히 겨울이 될수록 다이어트의 열기는 식어간다. 겨울은 두꺼운 옷으로 살을 가릴 수 있어서 여름철 보다 마음을 놓는 게 사실이다. 평생 겨울일 것 같아? 봄, 여름은 다시 온다. 미리 준비 안 하면 같은 실수는 반복된다. 지금 먹는 맛있는 음식이 내년에 살이 돼서 돌아온다. 여름에도 롱패딩 입을 사람은 마음껏 먹어라.